나이가 많은 남자는 관종이고 관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구설을 만들고 다니죠 이 나이가 적은 남자는 소심한 강한 남자라고 볼까? 이 여자분은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성격은 이 여자가 훨씬 좋다고 라 보고 나이가 어린 남자는 구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구설이에요? 사생활 구설 아니면 여자 구설 이분들 건강은 좀 어떻게 보일까요? 건강은 이 여자가 자, 제일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연신당주연입니다 선생님 그거 보셨어요? 뭐야? 변하랑 던이랑 다시 만난다는. 왜 선생님이 만난다고 하셔서 우리의 인연법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계속 뭔가 소통되는 걸로 보여. 해나씨는이 남자를 끊어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. 던도 그렇고 이제는 쪽팔려서 그 얘기. 함부로 얘기 안해 오늘은 새롭게 3명의 사주를 가져왔어요 3명이 뭔데? 궁합이야? 아니요 그냥 3명의 사주를 드릴 테니까 <웃음> 네. 누가 가장 기운이 좋은지 다 기운이 좋은데요? 누가 특별하게 좋다기 보다는 기운이 다 사실 좋기는 한데 구분을 해보자면 나이가 많은 남자는 관종이고 이 나이가 적은 남자는 소심한 강한 남자라고 볼까? 배려심은 있지만 고집을 갖고 들어가는 남자라고 보고 이 여자분은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은 거야 어떻게든 내가 저기에 끼려고 어떠한 노력도 상관없이 굉장한 노력형 여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뭐 약간 이 인생의 풍파가 좀 있지 승부수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낼 수 있는 여자라고 보여요 아그 어, 정도까지요? 어 이분들 성격은 좀 어때요? 사실 여기서 성격이 제일 좋은 건 여자야 여자는 자기 성질을 절대 드러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 여자의 어떤 이 사주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예쁜 애모는 아니야 아, 뭔가 작은 느낌이 있고 예쁜 애모가, 그러니까, 왜 우리가 못난 인형 같은 느낌이 좀 있지.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단점을 자기가 빨리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, 다르게 사랑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여자는 재주가 많다기 보다는 재주를 배워서 부리는 사람이에요. 이 재주를 부리기 위해서 몇 날, 며칠, 몇 달, 몇 년을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. 그래서 성격은 이 여자가 훨씬 좋다라고 보고 나이가 어린 남자는 구설이 들어가요. 어떤 구설이요? 음.. 뭐 사생활 구설 아니면 여자 구설 그래서 이 은근하게 뒤로 사랑을 조금 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야 이.. 첫 번째 이 나이가 많은 남자는 대박 관종이에요 이 잔머리도 좋은 것 같고 살아가는 재주도 높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관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구설을 만들고 다니죠 나이가 어린 남자는 나도 몰리게 걸리는 거고 근데 첫 번째 남자는 자기가 자꾸 뿌리고 다니는 이제이 뉴스 제조기 같은 사람인 거지 나이가 있는 남자는 노후 대비 좀 따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요? 내가 봤을 땐좀 꺾일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는 누가 가장 운이 좀 좋아 보이세요?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 남자인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많은 남자 제일 많이 누군가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 건강은 좀 어떻게 보이 건강은 이 여자가 자, 제일 안좋아요 여자가 애쓰고 살잖아 난 짠해 진짜로 열심히 사는데 예쁨을 받는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가 뭔가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남한테 기쁨을 죽여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여자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파요 어디가 좀 가장 안좋 어, 늘 어지러울 수 있고 늘 뭔가 부어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간도 안 좋은 것 같고 이 나이가 많은 남자는 허리 허리병이 좀 심하고 장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이두 번째 젊은 남자는 아, 건강해요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 함유 패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해사을 엄청 많이 탔어요 나 혼자 산다가 그래서 올한 해도 그 영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나이가 많은 남자랑 여자랑 머리가 너무 좋잖아. 그 바닥에서는 이슈화 만드는 걸 잘하잖아. 어떻게 하면 재밌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시민을 가볍게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꽤 오래 가요 멤버도 많이 바뀔 거고 이장우 씨는 좀 중도하차 할수 있지. 연기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 남자는 몸매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기 맞아.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할 때는 확 하고 또안할 때는 또 확하다 막, 아막 이렇게 해도 에이, 그래도 자기 한계치가 있을 거야. 이거는 넘어가지 말자라고 보여지는 게 있을 거고 이 남자는 연기 욕심이 있어서 아마 중도 화차했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럴 수 있어요.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요. 왜?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건강 안 좋은 거. 같아. 먹는다고 봐도 네. 이 뒤로 식습관 관리 잘 해요. 이 박나래는 원래 약달고 사는 사람인 거고 네. 이장우는 이제 위가 자꾸 많이 먹으면 채기가 들어오는데 네. 네. 네. 네. 아마 자기가 관리하겠지 뭐. 오.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와중에 이 중에는 박나래가 제일 부자지 부자로 살지 않을까. 결혼도 할것 같고요 아 그래요? 결혼해요 여자는 박남 씨는 뭐 결혼 말씀해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은요? 이장우 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꿈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전현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까끌스러워요 지금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은 것도 좀 높아요